초대. 어, 어, 네. 네. <웃음> 주사가 아플까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안 아프게 잘라 주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오늘 불허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아스트 아스트레아제네카 백신 접종하러 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대해 시민들의 염려가 많을 거예요. 예, 우리 시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들 한 2,500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고, 4월 15일부터는 75세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만 19세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접종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저부터 오늘, 백신 접종을 이렇게 손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네아예 예, 여기 있습니다 연구네 예,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대신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아, 네. 그전에뭐약해시거나 아니면 기자 맞거나 이런 이 같은 거다 가지고 있죠. 아르레기 뭐 이런 건안 가지고 있고요. 네. 전에 백신 접종 같은 것도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었고요. 네. 혹시라도 이게 뭐 어떤 지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맞아서면안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없고요. 면역 저하자들도 오래 접종기를 맞아야 돼요. 네. 과거에 알레르기가 희망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음. 뭐 어떤 음식 먹으면 구도에 통 나서 그랬던 분도 열이 나셨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아직 못하게 되었고요 음. 다만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3 0을여개실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이렇게 두드레기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가벼운 예. 음. 뭐 알레르기성, 비어 같은 같 경우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주사가 아플까요? <웃음>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웃음> <딱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 네. 안 아프게 잘날수 있네요. 네, 오늘은 특히 좀더 본인 몸에 증상이 생기나서 면밀하게 검사 해주시고 오늘은 목욕을 하지 마세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입부기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뭐 근육통, 피료감이좀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2, 3일에 저절로 도와주고요. 심하면 약 드시면 돼요. 해열 증상입니이 네. 약을 먹고도 뭐 두통이나 발열 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대부분은 약을 먹지 않아도 2, 3일 내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 3일 내에 저절로 안 좋아지고 계속 지속되면 약을 좀 드시면 되는데 약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그런데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약먹원대로 네. 똑같다. 그럼 네.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됩예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5분 동안 한번두번 네. 보세요. 아... 혹시 숨쉬기 불편하시거나 네. 이상한 이제 아프신다 이런 시면 네.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주사 안 아프셨어요? 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음, 예, 네,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보통 그 독감 예방 접종 이 맞을 때와 같은 느낌. 그냥 맞을 때만 좀 따끔하고. 어,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아숨소독도까지 하고. 분 동안 이상 반응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이상 반응 없었고요. 뭐 증상이나 이런 정도는 전혀 느끼지 못해서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수고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하시고 괜찮으신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나1 9 예방접종하시고 얼마나 지나십니까? 지난 16일 날 접종을 했고 오늘 20일이니까 4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는데 16일 맞던 날 저녁 때 약간 그 미열이 있어서 그래서 해열제 타이네놀를 하나를 복용을 했고요 다음 날은 아무 이상 증상이 없어서 일상생활 하듯이 뭐 등산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 저녁 때 되니까 는 약간의 몸살 기운 같은 그렇게 약간 미열 같은 게 있어서 또 타이레놀을 한 날을 또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일째 되던 날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일상생활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잘 넘겼습니다. 초기 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뭐 혈전 문제라든가 뭐큰 근육통에 대한 또 발열에 대한 이런 어떤 염려에 대한 보도가 많다 보니까 는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16일 날 백신을 맞으면서 혹시 나도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독감 접종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미열, 근육통 약간의 이런 정도의 증상밖에 나타나질 않아서 안심하고 맞을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보건소에서도 아주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의료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시기가 되면 은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백신을 맞아주시는 것이 전체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는 듯 연락이 가면 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백신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